자! 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안 눌렀어 <웃음> 큐, 큐. 이번에 시참을 오랜만에 유튜브에 켠 이유가 뜨거운 분을 모시고 함께 그림을 좀 그리려고 유튜브에 가만해 트위치 동시 송출하 진행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켰다 라이브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요행님 <웃음> 마이크 괜찮아요? 아, 마이크가 조금 작게 들려요. 아, 그방송에 그 외주 작업 나가는 거 보여주시는 거는 좀 무리려나요? <웃음> 아, 그냥 화면 공유하면 되지 않을까요? 화면 공유가 어디... 있... 마이크 소리 를 어떻게 키울까요? 들리지? 어, 됐다, 됐다,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웃음> 네. 완전 입앞에 됐어요 아이고, 오 감사합니다 어디 <웃음> 아, 진짜 잘 들려요 지금 오오오오오 오, 오, 오, 보여주신다 으아아통아아이라아못아었데울탄이아아싸 <웃음> <웃음> <나는 왜 그래? 웃음> 내가 좋아하는 피게 아니 로팡 <웃음> 환장합니다 저 이렇게 이렇게 방송에 나가면 진짜 환장해요 어, 아니 뭐. 아. 그 최근 방송에서 열심히 작업하셨던 거다. 저 네네. 눈이 보석이라고 제가. 저 캐릭터가 여주일까요? <웃음> 네, 얘가 여주인공. 오! 뭔가 약간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데요? 인상 쓰고 있어서? <웃음> 원래 되게 여리여리하다는데, 음... 과연 그럴까 싶기도 하고. 우와, 이런 캐릭터였어. 너무너무 매력적이야. 뭐딴거 올려둘만한 게. 없네요. <웃음> 아 괜찮아요. 이미 이미 그 고인물 인증을 하셨어요. <웃음> 저도 얼마 전까지 엉망이었어요. <웃음> 아 저도 얼마 전까지 인체 피크 장난 아니었어요. 이거는 손 그림이고요. 아, 의인화예요. 2차 창작. 리퀘스트 했던 캐릭터가. 엑스라이즈라고 포켓몬 이네요 네. 이거예요 제가 그리는 어, 거예요 안 떴어요 아 또, 떴다 떴다 아, 안 쩔어요 전혀 안 쩔어요 이런 식으로 오.. 오 한복이야 전 판타지라서 네저 이거, 이거 판타지예요 네. 오.. 좋은데요? <웃음> 그런 거 좋아요 어떻게든 원고 해보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그로에게 칭찬받았다 <웃음> 그만이 다 <덥다. 웃음> 저는 스토리 작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림도 어느 정도 좀 갖추려고 그림을 그리게 됐고, 음. 아 스토리 짜는 거 재밌어요. 저 제가 처음에는 그림도 괜찮겠다 했는데 스토리에 관여를 못할것 같아서 그림으로 가버리면은. 음. 그래서 스토리 작가로 계속. 응, 음, 음, 그죠. 네. 그런 게좀 있긴 하죠. 그림만 계속 그려야 되는 미래가 되지 않을까? <웃음> <웃음> 더 하면 되죠. 이게 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역할을 한번 나누면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 아니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절대까지는 아니고 네, 네, <웃음> 뭐. 절대는 아니지만 어. <웃음> <웃음> 그래서 저는 계속 스토리 작가의 길을 가는 <웃음> 것이. <웃음> 더 나을 것같아요 <웃음> 음... 아니 뭐또 좋은 스토리 보면 그림 작가로 들어가도 되고 그런 거니까 네 만약 그게 정말 그림 작가로 들어가게 된다면 은 제가 정말로 정말로 좋아할 만한 어, 스토리가 이제 아이디어가 다른 분의 그 모집으로 나오면 은 그거에 지원을 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죠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림 작가로 한번 발을 담가버리면은 계속 그림 만그리도되지 않을까 스토리 어, 아니에요 다시. 저 원래 저 그림 작가였거든요 지금도 그림을 하지만 전 제가 글을 쓸 거라 생각 안 했는데 스작 활동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전둘다 하고 있어요 음... 충분히 가능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우와 근데 한번 그림 작가 경력이 생겨버리면 계속 그림 작가로만 제의가 많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 때문에 본인이 기획하면 되지 <웃음> 네. 그림이든 스토리든 아니면 개인 작품이든 데뷔만 하시고 음. 다음에는 어, 내가 내 스토리 짜고 싶어? 그럼 내 스토리 짜서 기획하는 거고요 아 음. 스토리 짜기 너무 힘든데 남의... 다른 분이랑 스토리 좋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제 네. 그때는 스토리 작가 수소문하는 거죠. <웃음> <오>. <웃음> 제 주변에 많아요. 개인 작품 하시다가 어나 네. 스토리 너무 쓰는 거 너무 힘들어. 그림만 그리래. 그러면 스토리 남는 거 없어요? 막 이러면서 물어보는 작가. 큐큐 오셨나요? 지금 노트북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고 태블릿으로 제가 그림을 그리면 돼요. 뭔가 화면이 뭐, 그어은 어.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면 된다 와 벌써 선화 다따신거예요와 역시 굉장한 속도시네 네. 하, 이래서 프로 시군요 마감 굉장히 칼같이 지키시는 프로입도 없습니다 아 왜요? 맞잖아요 아 유엘님은 그리고 지금 나이가 저보다 엄청 많으시잖아요 저는 고작 지금 꼴랑 어 아직 엄청 실력 늘릴 날이 엄청 많은데? <웃음> 아이 그래도 유엘님은 30대시잖아요 맞잖아요 아 깜짝이야! <웃음> 아 최대.. 아뭔 아, 무슨 에러인지 저는 잘알것같아 근데 혹시 영어 잘하시나요? 아유. 저는 포샵 유저라 영어판으로 계속 포토샵을 쓰고 있어요. 던질러 가면 포토샵 돈 나가는 게좀 빡... 많아요. 비싸요. 맞아요. 그래도 갓 기능을 보정 기능 중에서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그 기능이 있어요. 클트유도 없는 그 기능, 뭔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몇째 갓을 유동화요 아 그거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죠. <웃음> 진짜 가스 할 유동하는 못 참지. <웃음> 그래서 계속 던질러서 쓰려고요. 그리고 벡터는 일러스트에서 하면 돼요. 짱짱맨. 아 진짜 그림 너무 잘 그리신다.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웃음> 일러스트로 그리신 거예요 지금? <웃음> 아니 일러스트로 그리신 것 같아요. 완전 그어 일러스트로. 약간, 백터 느낌. 아, 너무 귀엽다. 꼬마 마녀 같아. 학생인가? 해리포터, 타라동콘, 아는 마법 선물 다, 제목이란 제목은 다 일단 대볼게요. 해리포터. 이 정도면 돼요. 아, 귀여워. <웃음> 채색 벌써 다하셨어 아. 이게, 저게 사람이 낼수 있는 속도인가요? 나도 저렇게 빨리 그리고 싶은데 어, 이거 경쟁이었어요 <웃음> 아니 원래 시험은 아닌데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네요 풍자한 <웃음> 제가 짤 하나를 또 제작한 적 있죠? <웃음> 보여드릴까요? 네 굉장히 궁금해하셔 <웃음> 이런 거 궁금 안 하셔도 되는데 <웃음> 궁금한데 아, 나 이거예요 아 아, 아 아, 네, 진짜 <웃음> 이발 되겠다 이거 심심해서 만든 짤 <웃음> 이거예요 <웃음> <웃음> 뭐 뭐야 레 벌레 벌레 레 아니, 벌레! 매미야, 매미. 나또어제서 아, 물어. 어디 있어. 그래도 매미는... <웃음> 더... 다 있어. 헐. 명어까지 다넣으셨 드실 <웃음> 건가요? 저는 이제 마감해야죠. <웃음> 아, 마감하러 가시는구나. <웃음> 아, 귀중한 시간 이렇게 예쁜 그림도 그려 주시고 감사합니다. <웃음>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여기 여기서 마칠게요. 아, 오늘 그림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